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.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실링왁스 재료들을 소개해드리고 이름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실링왁스를 요즘에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는 이 왁스 실링이 아직은 대중적이지 않아서 명칭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고 쉽게 검색하실 수 있도록 요것들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이 왁스 왁스 나달 왁스입니다. 왁스 비즈들이고 그리고 실링 스탬프 황동인장으로 된 실링 스탬프 그리고 이 스푼은 멜팅 스푼이라고 합니다. 멜팅 스푼 그리고 왁스를 녹여야 하기 때문에 초가 필요하고 불, 불 필요하고요. 그리고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대리석 티코스터. 대리석 티코스터는 그냥 네이버에 대리석 티코스터 검색해서 아무거나 구매한 거예요. 티코스터랑 왁스 띄어낼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아트칼입니다.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초에 불을 붙이고 여러분 뭐 필요하신 만큼 왁스 알갱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대중적인 크기인데, 이 정도? 이 정도 사용하실 때는 이 육각형 왁스 나달 기준으로 한세알에서네알 정도면 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멜팅 스푼 위에 올리고 녹이겠습니다.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. How can I compare t 왁스 알갱이들이 다 녹으면 티 코스터 위에 부어줄 거예요. 이렇게 부어주고, 오, 굉장히 예쁜 무늬로 이렇게. 그리고 이 위에 황동 인장 실링 스탬프를 올려줍니다. 가볍게 꾹 눌러주고 굳을 때까지 기다릴게요. 자, 왁스가 다 굳으면 스탬프를 띄어내고이 아트카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왁스 실링을 띄어냅니다 어, 굉장히, 굉장히 오묘한 느낌으로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실링 왁스의 기초 중에 기초, 초, 간단한, 아주 간단한 실링 왁스 재료들 이름을 다 알려드렸고, 뭐, 기타 궁금한 게더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,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. 안녕!